우리를 구원하시며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님의 날 오후에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날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우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상황과 어려움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고단하여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살아갈 힘을 부어 주셔서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인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송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